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일반 빌딩 등의 공사비 등 건축비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또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좋은 건축을 할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 등을 짓는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건축비에 관심이 많고 또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건축 관련 책을 보면 나름대로 이런데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적이지 못한데 저는 오늘 이런 막연한 방법보다는 공사비를 아주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건축주가 의도하는 바대로 공사를 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바로 선진 외국에서 도입된 CM이라는 제도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는 이 CM을 활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 등에서도 이 CM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어느 직장에 다니는 젊은 건축주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된 내용 등과 오랜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점 등으로 이 공사 비용을 줄이면서도 좋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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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들과 이들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얼마 전 상담하신 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땅은 하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공사비를 줄이면서도 자신이 짓고 싶은 방향으로 건축은 하고 싶어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와 상담하신 분도 어느 신도시에 땅을 사고자 하는데 매물이 없다 보니 별수 없이 엄청난 피즉 웃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건축비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또 집은 좋게 지을 수가 없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웃돈으로 준 땅값은 세무적으로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 공사 계약을 할때 땅을 살때준그 웃돈에 상당하는 만큼을 실제 공사 금액에 얹어서 가라 계약서를 써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 공사비를 줄인데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담하신 분은 인터넷과 건축 관련 책에서 본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대체로 설계를 할때 복잡한 형태나 구조보다는 단순하게 설계를 하라든지 면적이나 규모를 최소화하라든지 또는 간접비용 등을 줄여야 한다는 등 사실 상투적이고도 일반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사실 이러한 방법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공사비는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건물의 기능이나 모양을 단순하게 하려거나 특히 면적과 규모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이러한 방법들로는 경제적이면서도 또 좋은 건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CM은 공사비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라고 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방법 말고도 확실하게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의도하는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CM이라는 방식으로 이는 Construction Management 즉 건설사업관리라고 해서 건축조 입장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를 비롯한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건축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관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CM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CM의 여러 업무 가운데 주로 기획이나 시공 관리 등의 면에서만 설명을 하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사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도 이 CM은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즉이 CM은 건축주를 대신해서 기획이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공사를 하도록 관리해주는 것인데 기획과정에서는 타당성 조사, 적정규모 산정, 건설사업비 분석 등으로 또한 설계과정에서는 각 실이나 면적에 대한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과다한 설계를 방지하고 또 사용자재를 비교 분석해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재 선정을 함으로써 공사비를 줄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계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공사비 집관리와 공사가 예정기간에 완료되도록 관리해주며 공사감독으로 품질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시공자 임의로 설계나 공사변경을 하거나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거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줌으로써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이면서도 발주자가 의도하는 건축을 하는 데 확실한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c m 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보겠는데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아직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일반 건축주들도 아직 이 c m 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잘 인식을 하고 활용만 한다면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데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공사비를 절약하면서 좋은 건축을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채널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건축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려는 사람 또는 직장이나 자기 사업 등으로 건축할 여력이 없는 분 등에게도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발주 공사인 경우에 이 CM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대형 프로젝트인 일반 공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회사는 한미파슨스나 삼성 계열의 사무 CM 건축사 사무소 등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인천공항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 웬만한 규모의 건설은 거의 이 CM방식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CM의 구체적인 방법과 CM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러면 이 CM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표기되고 일반화되지 않아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이 CM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CM은 일종의 감독이라 생각해도 될 것인데 건축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축의 모든 것, 즉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를 CM관리자, 이를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 매니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CM매니저와 계약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CM의 역할은 기획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대지물색과 결정 적정한 예산 설정 등을 도와주고 설계사무소 선정, 설계의 전반적인 관리, 설계의 품질관리, 각 실이나 면적에 대한 적정규모 산정, 과다한 설계 방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재 선정을 함으로써 공사비를 줄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계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또 시공과정에서도 공사비 지급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공사품질관리, 설계 변경 관리, 추가 공사비의 발생 억제 등을 관리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이면서도 발주자가 의도하는 건축을 하는데 확실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또한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이러한 시행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건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감독 형식으로 따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건축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감독자를 선정하는 것에 비해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는 그 건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며 계약 범위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이나 별도의 퇴직금등 간접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나 책임성 등 면에서도 영구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가 훨씬 쉽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설계에 관한 시 m 이충분할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에서는 일반적인 건축 체식을 가진 감독보다는 오히려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건축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제대로 된시 m 을 원하신다면 설계자가 아닌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실적과 경험을 가진 제3의 건축사가 설계를 포함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CM 비용보다도 훨씬 뛰어난 CM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와 같이 CM은 공사비를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건축이 어렵고 두려운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 되기도 하며 직장과 자기 사업에 바쁜 건축주를 대신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CM 비용이라는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염려해서 꺼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CM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즉 공사비 절감이나 효율적인 품질, 공정, 안전 및 사후관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주의 시간과 노력, 염려 등에 따른 간접비용 등의 효과는 CM으로 지출되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CM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서 의무화하고 또민간공사에서이 CM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의 건축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발주공사나 일반 대형 프로젝트보다 일반 건축주들이 건축하는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이 오히려 더 CM이 필요하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부에는 건축을 관리해줄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도 많고 일반 회사들도 기술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 m 전문회사의 CM을 의뢰하게 되는데 건축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공사비를 아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또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좋은 건축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들과 한계. 두 번째로는 CM은 공사비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CM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례들. 네 번째로 CM의 구체적인 방법과 CM의 내용.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험 비용보다 훨씬 뛰어난 시험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회와 시대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건축주들이 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직접 자재와 인력, 장비 등을 조달해서 직영공사로 건축을 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직영공사는 다 사라지고 대부분 시공회사에 도급을 맡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가에 내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자기일이 바쁜 건축주들의 사고의 전환으로 이 CM이 또 활성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공사 입찰시 공사비 절감과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 설계에 대한 CM이나 사용자재 변경 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부분적인 CM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건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건축을 꺼리거나 또 진정으로 공사비를 줄이려고 한다면 단순한 설계 등 막연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이 c m 이라는 확실한 방법으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설명을 드려봤는데 아무쪼록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고